안녕하세요. 밥수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멋들어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럭셔리 카페 분위기의 닭볶음탕 전문 식당입니다. 소주 분위기가 아니야. 노포도 아니고 잘못한다고. 닭볶음탕은 샤보로 계곡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우산 하나 펼쳐지고갈바갈로 끓여서. <웃음> 이건 아니잖아. 주문도 닭볶음탕 가게답게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입니다.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말할 필요 없이 음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코시국에 아주 맞춤 시스템이랄까요? 밥술족이 주문한 음식은 동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진 툼발 로제 세트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셀프파에서 반찬 셀프 세팅! 계란과 라면 사리도 셀프파에 있지만 엄연히 결제해야 되는 유료 서비스인 거 잊지 마시자고요 계란은 500원, 라면 사리는 1,000원입니다. 밥술족은 인원이 3명이라 계란과 라면 사리를 추가하고 싶었지만 먹어보고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곳의 닭볶음탕 메뉴는 매운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밥술족은 3단계의 매운맛을 주문했는데 2단계는 신라면 정도라고 했어요. 4단계 정말 많이 맵다고 쉽게 추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토음 로제는 크림이 들어가는 닭볶음탕이라서 크림의 진하기도 선택이 가능했어요 로제 세트의 구성은 게살 비빔밥과 로제 소스의 닭볶음탕 그리고 게살과 치즈가 들어간 계란찜인데요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흐르네요 계란찜과 게살 비빔밥은 조금 다르다 느낄 정도로 그리 평범하진 않았는데요 계란찜은 게살이 생각보다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서 대만족! 풍미한 진한 감칠맛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게살 비빔밥은 찐 대게에서 몸통의 살과 내장을 발라내 뚜껑에 비벼 먹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식사 후에도 게살 비빔밥만 따로 포장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안 비밀! 요렇게 찹찹찹 맛있게 비비기만 하면 끝인데요! 사실 투운바 로제 세트 구성 중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웃음> 맛있어? 맛 없어. <웃음> 오 미쳤다. 오. 그치? 오. 오야 이거. 대박. 치즈랑 게살이랑 뭐 이런 게 들어있네. 닭볶음탕은 직접 끓이면서 먹는데요. 닭은 익혀져 나온 상태입니다. 비주얼은 일반 닭볶음탕과 아주 흡사했어요. 감자와 야채, 떡, 당면 사리가 들어가는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물은 크림과 비밀의 매운 소스가 들어있는 로제 소스예요 이 크림 냄새가 다닭 크림이야 이거 파스타 맛 닭볶음탕인데 파스타 맛 나는 닭볶음탕 이거 봐 이거 여기만 기름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이게 고추기름으로 매운맛 내놔. <웃음> 감자통으로 들어있네. 감자통으로 들어있네. 로제 파스타를 주문하면 빨간 토마토 소스에 하얀 크림 소스를 혼합한 딱그 색입니다. 크림을 진하게 넣고 매운맛으로 선택해서인지 매콤한 파스타 냄새가 나네요. 크림이 진해서 매운맛을 잡아주겠거니 생각하고 안심하고 3단계 매운맛을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매운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엄마 먹을 수 있을까? 매워? 좀 매콤하다. 음. 매콤한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매웠습니다. 라면은 훨씬 넘어섰고, 틈새 라면과 까르보불닭볶음면 수프를 합한 정도랄까요? 고소한 크림의 위력을 믿었는데, 역시 한국인 매운맛에는 깜냥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온 엄마가 드실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운맛라 애들 진짜 힘들겠는데? 매운맛은 너무 냈겠는데? 그치, 쉽지 않겠는데? 4단계 매운맛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것 같았습니다. 이 착해보이는 얼굴에 속으면 안 돼요. 매운 거좀잘 먹는 편인데 4단계는 도전하고 싶지 않았달까요 음, 떡볶이가 어울리네. 아, 그래? 엄마는 입술이 따갑다고 하시더니 계속 쉬지 않고 드셨습니다. 닭에는 양념이 잘 배지 않아서 조금 덜 매운듯 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맨밥을 찾게 됐어요. 아..보는데도 어, 침이 막 흐르네요 맨밥을 주문하고 소스에 밥을 볶으면 어떻게 될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볶아봤어요 너무 맛있겠다 부리또가 하나 생겼네 아..부리또 맞나? 누구의 손길? 누구의 손길? 여기 일하는 종원 같지만 나의 손길 응?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만 올리면 라이스 그라탕 비주얼인데요 음 맛있다 엄마 이거 먹어 맛있어? 응 맛있어 완전 맛있어 먹어봐 맛있지? 음. 완전 맛있지? 음. 밥한 공기 더뭐 비벼 먹을까기라니까? 음, 짱이야 짱. 엄마도 동의하십니까? <놀람> 매운 걸 좋아하는 어르신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르신부터잘 먹는다고? 음. 맛있게 맵다, 길. <키우? 웃음> 오늘도 맛있는 밥 소리 안녕.